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어 건기식 건강기 건강기능식품이죠. 요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강기능식 어 일상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성분을 가공제조한 식품을 건강기능식기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의약품과는 이제 다른 점은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이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업체들 보면 이제, 어, 기능, 이 제조업체, 건강기능식의 원료제조업체, 그리고 또 판매업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하는 이제 판매업체, 그리고 건강기능, 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은, 인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계속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또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제 증가되면서 mz 세대들도 어 상당히 많이 이제 먹고 있는 게이 건기식이죠 그리고 또 코로나 19로 인해서 건강관리에 대한 어또 이런 경각심이 부각이 됐고 그래서 이제 면역력을 향상시켜 주는 제품을 중심으로 아주 양호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게이 건기식입니다 그리고 금액 관련 기, 금액 기준으로 많이 판매된 기능성 원료 원료를 보시면 이제 홍삼이 단연 1위입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또 비타민 오메가 3 이렇게가 거의 이제 주도하는 건기식이죠. 그리고 합산 이들의 합산 규모가 전체 시장의 65% 정도 대략 한 65%를 차지하면서 아주 큰 비중 이 있는 게 이제 홍삼 이런 쪽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2045년이 되면 세계 1위의 고령화 국가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2045년이면. 그래서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건기식 관련 주들이 과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하락 추세에 있었지만 다시 상승세로 반전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건기식 관련 주들 몇개 종목을 오늘 살펴보시면 먼저 뉴트리가 오늘 강했습니다. 상승률은 9% 가량 이제 급등하면서 가장 이제 주목을 받았죠. 이 뉴트리는 어, 2코어 브랜드 2츠코어죠 그리고 어, 보시면 퍼는 12배입니다. 뭐 실적은 다 찍히는 기업이죠. 그리고 PBR이 이제 1배 수준, 부채도 어, 뭐 50%도 안 되죠. 37 배당도 이제 주는 착한 기업이죠. 2.11 시가총액이 이제 8% 급등하면서 1,00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어, 천억이 안되는 수준에 있는 종목들이 어,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CKH 국내상장 중국기업이죠. 중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죠. 어, 이, 이 동전주입니다. 예, 200원대. 오늘 2.75% 상승을 했고 퍼는 이 중에 가장 낮죠. 주당 76원을 벌면서 퍼 3배, PBR 이 중에 가장 낮죠. 0.08, 부채 0.75%의 어,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초액 여기 있는 종목의 가장 낮죠? 여기 있는 종목 중에 360억 됩니다. 그래서 어, 국내 상장 중국 중국 기업 중에 이제 형성이 어, 상승 후뭐 조정 또 상승 후 조정 뭐 이런 식으로 어, 중국 또 기업들 뭐 흐름이 좀 어,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팜스빌 0.8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실적이 찍히죠. 얘는 26배 퍼는. 그리고 시가총액 보시면 이제 천억이 안 되죠 900억 됩니다 예 브랜드는 김약산의 악마 다이어트 비타민 스토리 이런 브랜드가 있죠 그리고 이제 lg 생활건강 뭐 화장품 주에도 대장 주지만 어 얘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어 생활정원 리튬 니튬 관련 주가 이제 lg 생활건이 죠이도 건강기능식품을 어 제조 판매하는 회사 죠여기 그래서 pbr은 2.25 배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11조 콜마 BNH, 원료 제조업체죠. 한방, 뭐, 천연 추출물, 그런 관련 기업입니다, 콜마는. 셀바이오텍, 유산균, 듀오렉 관련주. 퍼는 10배 수준입니다. 아, 그리고 대원 제약. 국내 최초 유기농 기능식 장대원 관련주죠. 얘는 이제 소폭 하락했고. KTNG, 대표적인 홍삼이죠. 아주 강합니다, KTNG. 뭐, 음식료주 중에 가장 이제 대장주죠. 그래도 안 꺾이고 있습니다, 얘도. 휴럼, 유산균, 트루락, 관련주죠. 어, 얘도 뭐, 물론 여기 있는 종목들 다 실적은 찍힙니다. 그리고, 어, 펄을 보시면 휴럼이 이제 가장 높죠. 여기 종목 중에 38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어, KT엔진은 전통적인 이제 고배당주고, 그래서, 어,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4.98% 작년 어, 배당금 기준에서, 그리고 시가총액이 여중에 가장 높은 13조 수준에 있습니다. 어, 그럼 다음 몇개 종목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어 먼저 뉴툴입니다 오늘 상승률로는 이제 가장 높았죠. 그리고 거래량은 이제 60만 주 수준입니다. 평소 거래량 보시면 이제 2만 주대 거래되고 있었죠. 어 그리고 1월부터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어 보시면은 최근에 어 11월부터 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어 장기 평선 120일 선까지 이제 차례로 20일, 60일, 120일 선까지 이제 돌파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이격이 어, 21건과 또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원대를 이제 돌파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많이 컸기 때문에 어, 이 주봉으로 보시면 은 어, 20년도 코로나 때 보다도 지금 낮은 위치에 있죠. 20년도에. 코로나 때보다 지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4만원대까지는 한번 찍었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어뭐 거의 뭐 5분의 1 토막이 났었죠. 아 다음은 ckh입니다. 아 보시면 얘도 어 뭐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이었죠. 200원대 밑선까지는뭐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윗거리를 좀 많이 달았지만어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좀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예, 월봉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뭐, 사드 배치 이후에, 뭐, 나락이죠, 거의. 어,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된다면 또한 번, 어, 뭐, 중국 기업들, 어, 뭐, 괜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 계속 이제 추락을 하면서 바닷건에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전개될지, 어, 중국 관련 기업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팜스 빌입니다. 어, 뭐, 상승할 때는 뭐, 이렇게, 어, 이두 달간을 이제 급등시켰고, 어, 세 달째 지금 이제 하락하면서, 전에 이제 상승했었던 고그 가격대보다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죠. 아 다음은 LG생활건강입니다. 아, 보시면 뭐 20일선을 아직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지만 200일선 아, 중요한 선이죠. 요 200일선은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어, 계속 이제 200일선에서 조금 꼬리가 달리면서 어, 내려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화장품주가 아, 과연 이제 또 어, 좋은 흐름을 갈지는 이런 런그 어, 시가총의 큰 대형주 흐름도 한번 관찰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골마비앤에이치입니다. 아, 보시면은 뭐 상승세가 어, 눈부시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11월부터 계속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어, 현재는 이제 200일선도 돌파한 모습이죠 보시면 그리고 아, 21선과는 좀 이제 이격이 좀 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뭐 추세적으로는 이 어, 장기평선까지 뚫은 모습이죠 이 차례로 뚫고 오,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료 제조업체죠 이 콜마비엔에이치는 아, 다음은 셀바이오텍입니다 아, 10월부터 뭐 계속 이제 꾸준히 뭐 상승했습니다 거래량은 뭐 만주가 안됩니다 보시면 어, 뭐 만주가 안 되는 대략 뭐 많았을 때뭐한 2만 주 정도 찍히는 종목이죠. 뭐 5천 주, 뭐 2만 주, 뭐 요렇지만 어, 차트를 보시면은 뭐 꺾이지 않고 2 1 선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일 선까지도 이제 돌파한 모습이고 아직은 이제 장기선에 도달하지 못했죠. 200일 선에는 다음은 대원제약입니다. 아, 얘도 뭐 기능식으로도 움직이지만 또 감기약 관련해서도 또 최근에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썼었죠. 2만 원대를 이제 돌파하면서 아주 강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 뒤로 지금 이제 조정을 이제 받고 있지만 지금 20일선, 20일선에서 이제 다시 이제 반등을 한 모습이죠. 아, 다음은 KT엔지입니다. 아, 보시면은 뭐 시장에서 지수는 꺾이지, 꺾이고 있지만 아 이런 그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 어, 음식여주죠 그리고 또 홍삼 어, 또 담배하면은 또 K T N G죠 그 보시면은 뭐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2 1선을 살짝 좀 이탈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얘가 대표적인 또 고배당주입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배당락으로 인해서 좀 하락할 수도 있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10만 원선에 최고가를 한번 찍은 후에 어, 그 뒤로 이제 꺾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슈럼입니다. 지금 2,100원대에서 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쌍봉으로 이제 꺾였죠. 그리고 1,000원대까지 어,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1,000원 어, 이후로는 어, 계속 이제 어, 그나마좀 버티는 모습이죠. 어, 2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좀 버티는 모습입니다. 슈럼 어,